너무나 자명하고 친절한 설명, 진짜 인류 개벽을 원하시는 게 전달돼요. 그 미친 놈 아니고서야 이렇게 지금 얼마나 간절한지 느껴지시죠? 제가 미친 놈이 돈 벌려고 아주 돌아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라면 저랑 노시면 알 거예요. 제 진심이구나 하는. 저는 개벽, 인류 개벽 도와야 돼요. 아무튼 제 사명이에요. 저는 저는 너무 많은 걸 누리고 있어요. 영적으로 저는 사치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걸 알고 있고 많은 의문을 풀었고 지난 30년 공부해 오면서 이거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제가 아는 것들을 이 상식이 되는 사회가 돼서 제가 아는 정도를 누구나 아셨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더 살만해지실 테니까 저는 그거예요. 어, 지금 고통받고 힘드시고 어떤 처, 상황에 처해 계시건 제가 지금 아는 걸 알고 여러분 제가 쓰는 이 기법들을 활용하신다면 마음 관리하는 기법들을 활용하신다면 호흡의 기법들을 활용하신다면 여러분 삶은 무조건 나아지시고 정토에 접속이 가능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안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치를 함께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누리세요. 그냥 흠뻑 누리세요. 마음껏 누리세요, 저희. 홍익각장에서. 저희는, 그, 홍익각장 유튜브 보면 막 여러분, 막 황당하지 않으세요? 막, 바로 밑에, 막 성령 찾아라. 바로 위에 정토 가라. 그 위에 또막 양심이 답이다. 근데 이거 지치지도 않고 계속 올리는구나 싶으시죠? 계속. 진짜 정토 세상 만들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